아, 그럼 그래. 여기서 운동을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예, 사업 하시려면 이거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우선 스쿼시부터 하시죠. 어, 자러까가리시고 어, 그래, 그래. 사장님, 갑니다. 사장님, 자. 찌개? 에이, 아이, 에이, 에이, 말고. 사장님 뭐예요? 아유, 사장님. 이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이 통증 주고 싶나? 아, 진짜. 아, 내문 틀었으니까. 여역 내가 한번 들어보겠네. 아유, 예그랬서 역, 오자. 응. 그래, 자, 이거를 딱 주고 말이야. 한 번에. 한 번에. 들고 자신 있어지야 되지 어떻게 하라고 여기 드시면 되죠. 허리 <웃음> 디스크 네가 걸리니까요. 아니 아, 근데 누구십니까? 아내 소개가 드렸구만난 아, 국내 최고의 헬스코치 다코치입니다. 아, 다 꽂힙니다. 아 예. 동생은 똑코치고 아, 내가 많이 나가서 그래. 배수를좀 빼야 되는데. 아, 아 그러시면 돼, 내가. 그러시면 이거를 가지고 응. 잡으세요. 아, 잡으시고 여기 아, 아, 다리 잡으시고 아, 여기 이렇게 다리를 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어? 이렇게 음. 뭐 하는 거예요? 잔대 크 깎으려고 예. 예. 아 잡추가 많아, 잡추가 많아 어 이쪽이 이쪽, 쪽아 이쪽. 이거 고장 났네 이게 아 사장님한테 뭐하는 거야? 이상하게 스트레스 풀고 싶네 아돈 소리야, 제발좀엥엥 앵간이 내가 배살을좀 빼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시면 말이죠 여기 엎드셔가지고 상체를 위로해 상체를 위로 상체를 위로, 상체를 위로 위로, 위로, 오케이 이놈을 마구 쳐라! 예, 아, 한대요! 한대요. 아, 두대요! 잠깐. 왕을 웃기게 해 주십시오 <웃음> 어디 놀아 봐라나 <웃음>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냐? 여기 있냐? 뭐 수... 하는 거예요? 이상이 감은성 같네 아이 진짜! 아이 그리고 사장님한테 좀 럭셔리한 운동을 가르쳐 봐요 좀아 그러시면 이 골프 강습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골프를 배워가지고 네 골프 얘기 내기 네, 네, 골프! 어. 골프 내기 좋다 사장님 3일절날 스케줄이 계십니다 캔슬하게 얼마야? 어, 어, 40만 원 40만 원 어. 사장님 지금 사원들이 내기 골프 친거불통났다는데 어떡하죠? 내가 사퇴하겠네. 얘 사퇴하지. 좋하는 거야. 이상해. 사장 자리 짤릴 것 같네. 짤려. 짤려. 공도 못 사. 공공 아, 공을 하던 척하고 우리 번호를 매기 놨으니까. 응. 좋은 거 홀로 잡고 치세요. 아, 그래 이게? 이게 몇 번짜리가? 어, 육 번이네. 네, 이번 주복도복권입니다 네, 추천 번호. 첫 번째 육 번. 육 번. 육 번. 육 번. 마지막 번호. 육 번입니다. 엄마! 마누라! 엄마! 마아라 뭐하는 야 제발 좀! 엥엥엥 <웃음> 아니에! 아니 헬스클럽이 뭐야 이거? 이 클럽 대표가 나오라 그래. 대표 나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피트니스 클럽의 대표 피트니 휴스턴입니다. 아, 아. 좀 마약으로 유명해지고 있아 예, 헬스콜린이 네. 이 모양인가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헬스 앞시는거 따라오세요. 요거를딱 음. 음. 안에 들어가셔서 음. 이거를 허리에 시고 음. 전원을 딱 치시면 가호동요 저렇게 봐라 이업이셔가호도 힘들. 뭐하 뭐야? 이상하값고싶고아이값이다아가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트는 있어. 미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들이 많나? 올 때가 됐는데 쓰시는구나. 방구제 없는데 같이 한잔 하시죠? 뻐고이 <웃음> 둘이 뭐 하는 거야? 이 둘이 뻐꼭이 날리고 싶네. 난이리 같은데? 본�가 이효리 같아. 사장님, <웃음> 아, 사장님 복부 어? 운동하셔야죠. 어, 직원들은 그냥 어, 운동하시고. 배운동. 근데 이런 운동 기구 배운동. 좀 드리려면 얼마 정도 하나? 아 이게? 어. 39,900원. 지금 <웃음> 즉시 구입하시면 잔디깎이를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 고장 났네 이게.